2021년 한해 동안 스크립티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퀄리티는 적고 결국은 말로만 다 떼오는 영상이지만 적어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돼서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2022년 한해는 더욱 더 퀄리티를 만들 수 있게끔 영상 제작을 한페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 사실 뭐 좋은 일이라면 좋은 일 만큼 종상향의 어떤 발표도 있었고, 그리고 종상향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워낙 많으신 것 같은데요. 종상향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상향 같은 경우 실시간에서도 얘기를 했고, 제가 개인적인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종상향으로 해서 집가상승은 무조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현재 가격이 1천만원대에서 2, 3천만원대고 3천만원짜리가 3, 3, 3 4천만원으로 가격 상승하는 일은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유는 동일합니다. 송현지구와 대명지구, 거음이수성지구수성지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황금동, 두산동, 지산동 일대나 그리고 만촌동 일대. 물론 수성구에서 종상향이 안 돼서 일종 주거지의 가격들이 상승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지금 있었는데 기존에 얘기 나왔던 것들이 종상향을 하기 전에 일종에서 2종, 3종이 아니라 4층을 지을 수 있는 구지를 7층으로 완화해 주는 게 어떻겠냐는 하 말이 먼저 나왔었죠. 근데 사실 종상향을 원하는 입장에 옛날부터 얘기도 나왔지만 현재 종상향을 얘기하는 이유가 재개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개발 보상이 될수 있고 재개발을 할수 있는 2종, 3종으로 만다, 만들어 달라는 게 취지였기 때문에 1층으로 올릴 수 있는 1종 주거지의 의미는 없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평의 땅이 있다, 100평의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으면 1종 주거지 같은 경우는 주차장 부지를 제외한 3층, 4층까지 할 수뿐이 없다는 거죠. 그 이상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2층 어, 2종이나 3종이 돼야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층으로 올려준다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게 1층 주거지역에 7층으로 올릴 이유도 굳이 없고요. 대부분 원하는 게 재개발 보상 그리고 재개발이 들어갈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리고 1종 주거지는 사실 뭐 금폐율 용적률로 따지면 60에서 뭐 200%. 금폐율이 60%면 용적률은 200%입니다. 그러나 2종, 3종 도 마찬가지 금폐율 60%고 용적률은 250%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금폐율 용적률은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1종 주거지역은 터를 지을 수 없고 4층까지 분이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층에 대부분 보면 연립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은 빌라 형태로 지은 건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1종 같은 경우는 건폐율용적률 마찬가지 60에서 200, 2종, 3종 뭐 200에서 250 이렇게 나뉘지만 1종은 아파트 자체는 안 된다. 아파트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4층 뿐이 뿐이 건축이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유고요. 그다음에 2종에서 3종은 가장 중요한 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재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존에 일종에서 종상향 이전에 7층까지 완화해준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완화는 필요가 없다. 무조건 종상향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종상향이 되는 상황이고요. 자, 종상향이 되면 바로 가격이 올라가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상향으로 사실상 말씀드린 내용 중에도 있지만은 종상향이 되면 1종에서는 4층 분이 건축을 할수 없는데 2종 3종에서는 뭐 6층 7층 14층 얼마든지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서 건물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폐율은 100평의 땅이 있다면 60%면 100평의 땅에서 지을 수 있는 게 60%면 60평의 땅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종, 3종도 그렇게 지을 수 있고 1종도 지을 수 있는데 1종은 사실 4층뿐이 되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해상권 행세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2종, 3종으로 종이 상향되면 1층, 8층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만 결국 재개발이 되지 않으면 재개발 보상금으로 그만큼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m, 10m가 아니라 뭐 대도로변. 이 송년지구나 뭐 대명지구에 보면은 대도로변으로는 사실상 상업지역들이 절비하게 같이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종 주거지역에 그래도 2차선이 되는 넓은 도로에 대부분 사천까지 지을 수 없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대도로변이 큰 대도로변이 아니라 이면도로의 대도로변이라도 사실 얼마든지 상권만 좋으면 7, 8천까지 올려서 여기다가 뭐, 사무실을 짓거나 아니면은 상권이 좋다면은 뭐 술집, 카페 뭐 기타 등등 다양한 유흥가, 유흥을 제외한 나머지는 얼마든지 건축을 해서 임대 사업을 할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덜 됐다는 부분. 외지역이라고뭐 얘기를 할수 있으면 여기는 상업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8m, 10m 마찬가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왜 그런가 하면 7, 8층, 10층까지 지을 일이 없죠. 재개발,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하지만 이런 2차선 도로변을 물고 있는 상권이 있는 도로라면은 여 같은 경우는 굳이 4층이 아니라 뭐 5층, 6층, 7층까지 지어서 대사권 행사를할 수도 있고, 물론 거기 땅을 구입해서 7층, 8층짜리 뭐 건물을 지어서 얼마든지 수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재산권 행세를 못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런 재개발이 아니면 그 땅이 2 천만 원이었는데 바로 2 3천 그렇게 가격 상승하는 일은 없습니다. 현재도 뭐 일종 주거지역이라도 상품만 좋다면 사실 하청분이 건축을 할수 없지만 은평당 2천만 원, 2천만 원 이상의 거래된 거래내역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드랑크를 볼것 같으면 드랑키나 중동 쪽에 여기 거의 2차선 4차선 도로지만 여기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상업지역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6,7천, 8천까지도 올려서 예를 들어서 뭐드랑키 같은 경우에는 6천, 7천 모든 건물에 전체가 음식집을 만들 수도 있고 현대사업을 할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땅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수혜 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만촌동 같은 경우도 사실상 만촌동에 뭐 만촌 3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기 평당 가격대가 거의 뭐 3천만원에서 4천만원대 육박을 합니다. 그리고 일종 주거지역이라도 사실 뭐 거래 금액 자체가 낮은 금액이 아니고요. 단지 만촌 2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어, 일종 주거지역으로 워낙 크게 돼 있다 보니까 아파트 재개발이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뭐 이런 공상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뭐 수혜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기 상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이런 넓은 도로 2차선 정도 지나갈 수 있는 도로에 사실상 얼마든지 7층, 8층,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될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종상향의 어떤 집가 상승은 충분하다. 하지만 결국은 여기도 지금 뭐 주변에 8m, 10m의 이런 동네에 사실상 종상향이 되더라도 재개발이 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고요. 2차선 마찬가지 물고 있는 대로변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상권이 없다면 은 과연 여기에 6층, 7층을 지어서 사무실 용도 외에 뭐 상가로 아니면 음식점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상권이 받쳐줘야 예를 들어서 종상향도 큰 의미가 있고 물론 뭐 1층에서 4층까지 우리가 원룸 건물이나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을 기존적으로 지었지만 종상향이 돼서 6층, 7층까지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종합건설에서 구입을 해서 그렇게 상권이 없는 데에 20억에 되는 신축상가를 6층, 7층으로 올리면 30억 가까이 되는데 그걸 구입해서 6층, 7층을 올려서 30억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당연히 종합건설에서는 고민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2천만원, 1천만원 하던 땅이 종상향으로 3천, 000, 4천이 거래는 안 되지만 누가 그렇게 불렀다, 그렇게 팔아달라고 한다라고 해서 또 누가 그렇게 할 사람도 없습니다. 항상 누누 얘기를 하지만 종상향이든 종상향이 안 되든 상권이 가장 중요하고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 뭐 역세권, 초역세권. 사실 역세권이라고 뭐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상권이 가장 활발해야 되고 물론 종상향으로 해서 천만원 짜리 땅이 2천만원이 올랐다 하더라도 할 사람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종상향으로 해서 가장 수혜직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적어도 2차선 도로변에 상권이 있는 자리에 뭐 6층, 7층을 지어서 얼마든지 장가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이상은 사실 현재로서는 뭐 종상향으로 해서 집값 상승이 그래 오지는 않는다 그리고 천만원 짜리를 뭐 2천만원에 내놔도 그렇게 살 사람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아파트와 동일한 케이스 인데요 아파트이우체 세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팔려고 내놨는데 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급하게 돈을 써야 되는 사람들은 금액을 내릴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향후 다시 10년, 20년이 지나서 재개발이 된다면 기존에 재개발을 하지 못했던 공연지구나 대민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집값상승은 무조건 오른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물론 마찬가지 만촌도 만촌동 마찬가지 여기 일대에 기본적으로 거래되는 금액들이 3,4천만원 이었는데 여기는 아직도 천만원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재개발이 된다면 맞은편에 만촌 3동과 동일하게 가격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똑같은 만촌 2동 3동 이지만 수승구의 가장 핫한 자리라고 볼수 있는 이곳에 2 3천만 원짜리가 3 3천만 원이 됐는데 여기서는 1만 원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다 보면 다시 10년 20년이 지나서 재개발이 된다면 여기 아파트 대단지가 상대적으로 들어와서 현재 여기 4천만 원 3천만 원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 여기에 2천만 원 3천만 원 보상을 해주고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사 실상 만촌 3동의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도 되고요 마찬가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결국은 평준화될 수도 있다고도 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개발을 아는 분들은 알다시피 재개발의 진행 절차가 10년에서 20년입니다. 그런데 현재 엄청난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고 미분양 얘기가 나오는 이 시점에서는 다시 옛날을 돌이켜본다면 2008년 9년도보다는 더욱더 많은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절에 약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는데 다음 재개발이 이만큼 붕이 일어나려고 하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20년의 세월은 더 걸려야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절이 지나서 다시 뭐집가 상승은 한번더 이루어질 수가 있고 마찬가지 꼭 수승구만 아니라도 뭐 송영지구나 뭐 대명지구 가격 상승은 이룰 수 있지만 은 우리가 뭐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적도를 한 번씩 쭉 보게 되면 아셔야 될게 옥수성구 대명동 재배를 하더라도 서구 남구 북구에 2종 3종 중심 상업지역 상업지역 중구도 마찬가지지만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재개발이 없었다면 결국은 이렇게 가격은 상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 동네에 20년 30년을 있어 본 분들도 아실 거고 마찬가지 부동산을 20년 30년 가까이 이상을 했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시는 내용입니다. 중심 상업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결국은 상권이 없는 곳은 만큼 가격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짝스럽게 아파트 가격 상승하는 이와 같은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미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미래를 본다면 예전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반야월에뭐 지금 반야월 혁신도시 쪽에 보면 은 이제 반야월 혁신도시 메인 도로에 대부분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중심 상업지역이죠. 중심 상업지역인데 결국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형성이 천만원 이상, 뭐 2천, 3천 그렇게 형성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나마 안심유타운이 지금 실질적으로 규모는 좀 작지만은 공구에 있어서 재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구문에 보이는 자가치가 있을 수 있는 곳이다. 한심유타원이 어느 정도 발전이 되고 나면 은 여기에 동방상승하는 배우지가 가치 가격 상승은 이루어질 것이고 이 같은 경우는 뭐 택지 개념으로 유통시설이라든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지만 은이 같은 경우는 중심 상업 지역입니다. 중심 상업 지역 마찬가지 인터넷에 확인을 해보시면 금폐율 용적률은 이중 삼중과 게임이 되지 않을 만큼 높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아파트 때문에 얘기가 많이 하는 동대구 역세권, 그 다음에 대구역 역세권, 대부분 상업지역이 많고 3종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많은데요. 여기도 결국은 기존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파트 재개발이 없었다면 가격이 이만큼 상승을 했었느냐, 기존에 거래가 됐느냐, 내집한채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걸 어, 확인해 보시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하는 분 입장에서는 평균적으로 대부분 어, 아파트나 주택이나 상가주택을 다 매매를 해 보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얼마 되는지를 아는데 종 상향 하나 됐다고 해서 수십 년 동안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가 아니면 재개발 때문에 수십 년 때문에 관심이 없다 관심을 가졌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유는 기존에 어떻게 흘러 갔는지도 봐야 될 것이며 향후 예전을 보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예측이 됩니다. 종상향 하나로 가격이 미친듯이 오를 일은 전혀 없을 것이고 가장 수혜지역은 2차선, 4차선에 대도로를 물고 있는 상품이 탈탈되어 있는 곳에 땅값들은 당연히 오른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외에는 재개발 보상이 아니라 뭐 종합건설에서 금액을 어, 주택 거래나 상가 주택 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일반인들의 그만큼 돈을 주고 하는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재개발 보상이 들어가더라도 사실상 상권이 나쁘다면은 마찬가지 서구도 그렇고 달 서구도 그렇지만은 상권이 크게 발전되지 않는 곳은 재개발도 진행이 잘 안되는 것도 많았죠 그리고 보상 금액을 너무 많이 불러서 엎어진 사례도 많기 때문에 뭐. 어, 어느 정도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종상향에 관계없이 아직까지도 거래는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종상향 이거 하나 보고 뭐 때부자가 한번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재개발이 될 때까지 한번 뭐 가지고 계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어차피 파실 분들은 파시고 종상이 되든 안 되든 파실 분들은 파시고 종상향이 되든 안 되든 안 파실 분들은 안 팝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종상향이 되더라도 상권이 가장 중요하고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사실 수혜를 뭐 얻었다. 뭐 수혜 지역이다. 그래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적으로 만촌 2동이 만촌 3동과 시점에서는 가격대를 나란히 하지 않을까 뭐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종상향이 돼서 8m, 6m, 3 m 의 땅이 500만원 하던 게 1000만원, 2000만원에 누구 살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파트가 지금 3억짜리가 10억이 됐다 하더라도 10억 주고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매수자가 없다면 결국은 내가 갑자기 팔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금액을 낮춰서 팔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상에 하나 되었다고 와뭐 어마어마한 땅값이 미친 듯이 오를 것이다. 그는 20년 30년대에 지금 나이가 60대라면 적어도 한5 0 90... 이 정도가 돼야 어느 정도 크나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한번더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의 포커스는 거품은 생길 것이지만은 그렇게 실거래가로 미친듯이 거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